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골반을 좌우로 열면서 내전근을 강화하는 자세를 해봤었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조금 재미있으셨나요? 조금 어려운 분도 계셨었죠? 계속 꾸준히 해주시고요. 오늘의 자세도 그 자, 이 골반을 좌우로 여는 자세 연속선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한쪽 다리 열어서 하는 내전근 강화하는 동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허벅지와 무릎 바로 아래쪽에 종아리 주먹 놓으시고요. 천천히 들이쉬면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손을 밀어주세요. 내쉬면서 잠시 숨 고르시고요. 다시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 안쪽 허벅지면과 무릎의 바로 아래쪽 면을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 무릎 위쪽이 아니고요. 무릎 아래쪽에 주먹을 놓았습니다. 무릎 윗면에 안쪽 라인이 좀 통증이 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면은 지금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안쪽 허벅지 면과 무릎 아래쪽 면에 내측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이 발목의 안쪽 면도 안쪽으로 같이 들어오려고 해보세요. 발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골반의 안쪽에 의식을 계속 두세요. 네, 잘하셨고요. 반대쪽으로도 가볼게요. 발끝 당겨주시고요. 들숨에 천천히 안쪽 라인을 주먹을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세요. 내쉬면서 잠시 숨고르시고 손은 살짝 안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다리 안쪽 라인 전체가 골반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되죠. 안쪽 면의 확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쉬어주시고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양쪽 다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세에서는 이 내전근의 움직임은 사실은 크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세처럼 동작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움직임이 폭이 작지만 안쪽에 근육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두 다리를 열어주시고 발끝을 당겨서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겠습니다. 네 천천히. 왼쪽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주세요. 네. 복부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뒤쪽에 허리등을 위로 이렇게 세워주겠습니다. 네. 이제 손을 양옆에 왼쪽 무릎 안쪽과 바깥쪽으로 두시고요. 네. 복부를 한번더 당기면서 옆구리 전체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네. 조금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움직이려고 하면서 내 몸에서 힘을 쓰는 근육들과 관절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 골반이 조금 더 내려가는 상태가 되고요. 왼쪽 뒤꿈치를 앞으로 살짝 더 뻗어보겠습니다. 네, 손은 그대로 왼쪽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두시고요. 배를 당겨주시고 허리 등 옆구리를 왼쪽 방향으로 더 돌려보겠습니다. 네, 내쉬면서 배를 아래에서 위쪽 배를 힘껏 당겨주시고요. 왼쪽 무릎을 향해서 천천히 숙여 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상체 일어나시고요. 네, 조금만 숙여도 안쪽에 당기는 느낌뿐 아니라 이 다리 뒷면에 햄스트링 쪽에 당기는 느낌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네, 다시 배를 당겨주시고요. 왼쪽 방향으로 허리와 등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가슴이 이렇게 잘 펴진 상태에서 날숨에 배를 당기며 내려갑니다. 들숨에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네, 이제 잘하셨습니다. 네, 왼쪽에 골반이 더 내려가 있고요. 뒷면에 공간이 더 바닥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네, 양손, 오른쪽 무릎, 안쪽과 바깥 쪽에 두시고요. 네, 이 멀리 두셔도 중심이 잡히면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허리를 전혀 세울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더 안쪽으로 가까이 손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를 당겨주시고요. 허리, 등, 옆구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배를 당기시고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향해서 상체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들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네, 이렇게 숙일 때좌우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복부 당겨주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허리 등 옆구리를 더 돌려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오른쪽 무릎 향해서 내려갑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어때요? 동작은 크지 않지만 어느 쪽에 자극이 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허벅지 뒷면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에서 허리 등 옆구리 쪽의 상체 공간도 가벼운 비틀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숙이게 되면서 고관절의 굽힘이 더 많이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와 골반 쪽 그리고 상체까지 서서히 동작들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몸을 깊이 사용하는 방법들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꾸준히 해주시면 이제 내가 불편했던 부분과 잘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드러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동작뿐 아니라 잘 되지 않는 동작도 조금씩 조금씩 시도해 주세요. 네, 한 번에 잘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각자의 몸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잘 되는 자세와 조금 어려운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발을 모아주시고요. 나비 자세 손으로 발 감싸시고 허리와 등 세워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복부를 당겨주시고요. 골반을 앞으로 조금 보내볼게요. 완전히 머리는 숙이지 않겠습니다. 들이쉬면서 다시 세워주시고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주시고요들숨에 천천히 다시 세워주시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